사람들이 다들 뭐 나는 나는 살고 있다 살고 싶다 살고 있다는 말 많이 쓰는데큰 의미에서 볼 때는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살려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밥 식사 밥을 먹는 거라든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이렇게 있는 거라든지 이 공기를 마시고 이거 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다 다 자연에서 햇볕 하나 받는 거라든지 모든 것 자체가 우리 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살려주고 있는 것이지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살을 한다든지 뭐 한다 든지하 뭐, 어떻게 보면 탈영병인가라 탈영병 하면 여러분들 언젠가 항상 불안하고 또 항상 군인의 몸을 있기 때문에 제대가안돼 있고 연구 제대가안돼 있고 나중에 그채 값은 치러야 채 값은 치러야지만이 채 값은 치러야지만이 그다음에 또다시 또 이렇게 적어대는 것처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즉 적어도 견성한 사람 적어도 깨달은 사람 적어도 예를 든다면 이게 우리가 몇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좀 각득하신 분은 그 분은 살고 있다고 왜냐하면 어떻게 살려주고 있다는 것을 잘 누구보다도 잘, 잘 알고 계시니까 살고 있다고 이하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분 빼놓고 나선 대부분 전부 다 다들 거의 다 살려주고 있는 것이지 내가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사람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잠도 안 오고 <웃음> 되게 화나는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자제하려고 하니까 인생을 살면서 살려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살고 있고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민이 많은 거라 잠도 못잘 때도 있고 어떻게, 어떻게 이룬 건데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가만히, 생각, 가만히 생각해보자. 원래 내 것이 있는가? 원래. 내 큰, 큰 의미에서, 큰 의미에서 보면 은다 우리가 살려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이유도, 고통받는 이유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고민 같은 거 하면서도 정말로 내가 살고 있다. 하고 할때 죽고 싶다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어도이 세상이, 이 세상에 나같이 착하게 산 사람이 없는데, 나같이 부모를 열심히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부모님한테 열심히 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이렇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많은데 그, 그렇게 세상을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한번 가져본 사람이 세상을 세상의 이치를 안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원망할 수가 있는 거라. 근데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 모르잖아. 그 예를 든다면 내가 지금 이제 살려주고 있는 내 주제 주제에서 자꾸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라 그러다 보면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적어도 세상에 대해서 한번 그 나름대로 크게 억울하다고 불을 할 사람은 세상을 가졌던 사람 돈을 가졌던 사람이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랑을 했다가 조금 전에 배신도 당할 수 있는 것인데 세상을 세상이 뭔지 가져보지도 못하면서 세상을 원망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어불성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겁니까 큰 의미에서 내 것인 것 같지만 다내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다시 오신지, 이숨한번 쉬고 있는 거, 숨한번 내뱉고 있는 거, 이게 대자연에 의해서, 대자연 이치에 의해서 지금 살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한 것은 명령 명자 아닌가? 태어나라고 명령했으면, 태어나고 명령했으면, 또 다시 돌아오라고 들어가 하는 것도 또, 또, 또 명령 내리면 또 가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살려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좀 자기 자신을 한번 깨닫게 된다면은 나중에 이제 살고 있다는 그 길로 갈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려지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는 말을 함부로 하게 된다면은 그 쉬운 말을 할때 우리 이 나한테 주고 있는 뭐하그 사람들은 내 공기 준다고 나한테 돈 받는 거 아니잖아. <웃음> 내가 지제 하나 먹고 있는 거뭐 하는 가 하나 하나하나 모든 것 자체가 다, 다 세상에 그 주고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 세상한테 대해서 조그마한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조그만 거,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원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한 배신, 내가 너 어떻게 도와줬는데. 사람이 참 그게, 그러니까 인간이 남을 도와주고 나서도 그 사람이 조금 전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우리 전부 다, 전부 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살려주고, 살려주고 있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살려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좋은 일한 것도 아니고 나쁜 일한 것도 아니고 그 과정과정에서 있는 일이야. 그런데 자식이 좀 잘못되면 자식한테 배신당겠다고 생각하고, 부모한테또 저거 되는 것이고, 친구 간에 되고 되는 것이 마음, 인간은, 그래서, 마음에서 통해서 마음을 잊어버리면 아무,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인데, 여러분,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밤에 잠을 못 자는 밤을 진짜 가슴 아프게도 생각하고 있고,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배신당했을 때 가슴 아픈 일도 생기는 것이고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돈 없고 쉽게 괴롭다고생각한다 했었는데 한번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한테 받고 있는 무한한 그 은혜에 대해서 단한 번이라도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복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왜 뚫어지고 내가 이만큼 고생을 하고 있고 내가 이쯤에 이 이런 이런 일을 당하고 있을까? 내가 전생에 얼마나 바쁘고 하면 이겼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면은 진짜 사고, 사이가 살고 있다는 그 생각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 다, 결국 다 잡았을 때 우리가 불면증 때문에 잠못 자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최고의 문화이냐. <웃음> <웃음> 아니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잠만 잘자는 사람들 보면 좀 그게 그, 그, 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웃음> 이런, 이런 이야기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웃음> 적어도 밤에 잠좀못 자고 하면 고민들 안 해본 사람이 그게 좀 인생 살면서도 좀 적어 도 되는 것이지. 그 살면서 우리가 밤에 잠안 오는 밤이 있다는 것 자체는 큰 의미에서 봤을 때 크게 생각할 때는 우리한테 그큰 축복인 거예요 이게. 나한테 이렇게 고통당하고, 나를 배신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또 가슴 아픈 일을 당할 때만 할 때, 그, 때 그것이 내가 살려지고 있는 하나의 그 하나의 그내 목적이랄까. 삶의 본질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좀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자기 목숨도 해야 할 수가 있고,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남을 크게 원망도할 수도 있고,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큰 좌절도 맛보지만, 내가 살려지고 있다고 지금 이건, 이건 뭐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 마음도 아쉽죠. 이런 종교식은 마음이 아니에요. 깨닫기 전에는 살려지고 있어. 인간은. 깨닫기 전에는. 네. 여러분 앞으로 이제 다음번 또 가을이 오기, 가을이 오시기 전에 살고 있다는 네.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